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자꾸 모시는데 본능에서는 모시고 싶고 하지 말아 뭐 하시고 하라면 자신 없고 아니야? 네 마음을 얘기해라 네 마음을 누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하지 말아 라면 본능에서 해야 될것 같고 마음에 그만 하라면 섭섭하고 하라 하면 자신 없고 근데 치우기도 못 치우겠고 하라 하니 제대로 하지도 못하겠고 그거를 이 선생님이 이래라 해서 이렇게 됐고 저선생님 저라라 해서 저렇게 됐고 니네 의지는 없나? 귀신도 신도 네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노? 그래 이거 모셔 놨다가 내 모셨다가 모셨다가 내모셨다 한다고 신이 되는 건 아니잖아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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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본인의 사주에 이거를 잘 모르다 보니 본인은 천신의 감흥을 갖고 있어. 원불이가 그러니까 누구의 이 집에 조상 주력 하고 시집을 가서 자식을 놓고 섞일 수도 없고 이 집에 시집을 가서 자식 주라고 하고 섞일 수도 없는 몸이야. 근데 네가 지금 다짜지을 해놨잖아. 나이가 있으니 몸은 컸고 시집을 갈아해서 가게 됐고 자식을 놓을 때 되니까 낫고 그게 나는 영원할 줄 알았는데 안 되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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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네가 지금 첫 번째 남자하고 이혼을 했을 때도 술 먹고 노름하고 바람 피우고 성질 내고 도드려 부수고 그게 너무 니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. 술 먹고 막 그러는 게 나장다간까지는 아니어도 사람의 가정을 지키고 순리대로 원리대로 규칙대로 원칙대로 가야 되는 걸 원해. 그사람 다리가 하나 없든 팔이 하나 없든 게 있지 않아. 근데 그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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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너무 싫은데 네가 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야. 그리고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것들은 다 원앙이야. 여 여자 여혼신 내가 잘났어. 나는 응. 여기 딱 갇혀서 내가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이 자체는 너무 좋은데 네 본능이 갑갑한 거야. 네본능의 몸주에서 갑갑한 거야. 그래서 알아 고민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한다. 첫 번째. 지금 이시 남자 만났을 때도 아 이게 이런가 보다 이렇게 사람이 사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남자가 홀딱 좋았거나 니네 딸이 홀딱 좋아고 올인을 하지는 않았어 항상 네 마음 옆에는 뭔가가 너를 지배하고 있는 이시이 아니면 힘이 있다고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느낌 근데 차라리 우리가 흔히 말하면 짜거나 싱겁거나 이래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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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상의 가리가 됐든 이 신이라고 이름 지었던이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걷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고 이런 경우에는 참 어째 보면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디에 기일을 한다거나 했을 때참 신들이 다 떠버리는 상황이니까 좀 많이 안타깝죠. 그래서 혼자 뭐 이렇게 여승이 비구니가 되거나 아니면은 흔히 말하는 수녀가 되거나. 아니면, 천여보살로 혼자 가거나, 이거는 사명 없이는 가기엔 조금 힘든 제자거든요. 이런 특수, 우리 같은 직업 안에 있었어도, 이 안에서도 상위 1%이기 때문에, 인간들이, 일반적인 제자들은 뭐, 결혼도 하고, 뭐, 이혼도 하고, 자식도 낳고 뭐, 두 번, 세번 시집도 가고, 그래서 뭐, 장군을 모시고 싶다든지, 뭐, 신장을 모시고 싶다든지, 뭐, 동자애기들을 모시고 싶다든지, 이게 마음대로 되지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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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그렇죠? 라고 얘기를 했는데, 선생님이 지금 말씀 들으니까, 왜인지 이제 이해가 가고, 내가 왜 그런 마음이 자꾸 들었는지도 이해가 가고, 예. 그래서, 제가 이렇게 그렇게 마음이 자꾸 들었던 게,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, 아, 나한테 그런 이제 신이 있어서, 어, 그니까, 그게 답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기도를 갈때 할머니가 참으로 가라, 그리고 많이 닦아라, 닦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. 그러면 자식들은 다 괜찮아질 거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선생님 말씀하고 제가 들은 공, 할머니 말씀하고 일치를 하는 것 같아요 예.